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볼을 칠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팔을 쓰지 말고 몸으로 공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죠 팔을 쓰게 되면은 체가 일찍 풀리게 된다 체가 이렇게 덮어져 들어오게 된다 지나치게 끌고 들어와줘서 치킨 육이 나오게 된다 근데 이 내용은 전부 다 팔을 쓴게 아니라 손을 쓴 겁니다 팔을 푼게 아니라 손목이 풀리기 때문에 체가 풀리는 거죠 팔이 움직였으면 체는 그대로 내려갔겠죠. 손목을 돌렸기 때문에 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팔 자체를 내리면서 뒤집어주면 은 체는 옆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손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클럽이 끌어지는 겁니다. 팔로 클럽을 크게 원을 그려주며 내려주면 은 클럽은 당겨지지 않고 치킨 윙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윙 때 쓰지 말아야 될게 팔이 아니라 손이라는 것, 손과 팔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세개의 공을 쳤습니다. 세개다 다르게 첫 번째는 몸의 회전에 두 번째는 팔의 뻗어짐에 클럽의 던짐에 세 번째는 손목의 꺾임과 풀림에 의해서 공을 쳤죠. 세개의 스윙이 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몸을 이용한 스윙을 제외하고 두 번째 팔을 이용했던 스윙에서는 셋업 잡아놨을 때 양팔이 몸 앞에 모여있는 상태를 그대로 타겟의 반대쪽으로 위로 아래로 다시 타겟 쪽으로 그리고 몸의 회전과 함께 위로 올려주는 팔이 클럽을 휘두르는 팔이 몸을 끌고 다니는 그런 스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의 아크는 굉장히 크게 잡히고 클럽의 땡겨짐은 없이 치큐닝 없이 덮어침 없이 스윙을 했기 때문에 공이 나가는 방향이 아주 안정적이게 되죠. 마지막 스윙은 손목을 꺾어서 했던 스윙입니다. 백스윙이 시작할 때 몸을 고정, 팔을 둔상태 손목을 꺾여서 클럽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클럽이 올라가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아래로 풀어주면서 클럽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공이 맞아서 내가 따라가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팔과 손은 이렇게 다른 스윙 모양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쳤던 스윙을 보신다면 백스윙 자체의 아크도 굉장히 작게 잡히고 다운스윙 때도 굉장히 작게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이후에 클럽을 뻗어낼 수도 없이 바로 클럽이 걷어올려지면서 몸이 회전할 새도 없이 바로 피니쉬까지 올라가버리는 이런 굉장히 아크가 작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다운스윙 때 팔을 풀면 캐스팅이 나온다? 아닙니다 손목을 풀어야 캐스팅이 나오는 겁니다 손목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이 동작은 수직낙하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죠 팔이 내려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이 풀어지면서 손목이 젖혀지면서 클럽이 티가 눕는 게 문제죠. 팔을 쓰면 체가 앞으로 덮인다. 이건 손을 돌린 겁니다. 팔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팔뚝을 뒤집어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옆에서 들어오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체가 덮어칠 일이 전혀 없게 되겠죠. 팔을 잡아 당기면 치키닝이 나온다. 이건 손을 옆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팔을 대각선 아래로 쭉 뻗어주시면은 공의 다운블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치킨 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을 더 찍어 칠수 있게 도와주는 동작이 되게 되죠 이렇게 팔과 손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드라이버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팔이 아닌 손목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면 은 백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고 클럽이 처지면서 백스윙 탑에서 크로스오버가 나오거나 오버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팔을 이용하게 되면 은 스윙 아크가 굉장히 넓고 못 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 때 이렇게 손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풀어졌던 클럽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립의 움직임은 크게 없지만 헤드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서 임팩트 순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의 움직임은 적어지고 헤드의 움직임만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은 잘 맞으면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휘는 구질이 나오게 되며 혹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구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팔을 이용해서 스윙 아크를 넓혀주고 넓었던 스윙 아크가 그대로 다시 넓어지면서 팔을 이용해서 클럽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넘어가는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의 급격한 변화 없이 그립과 헤드가 다같이 움직이는 스윙 아크가 훨씬 더 커지는 팔로스로가 훨씬 더잘 뻗어지는 공의 방향성이 훨씬 더 좋은 거리가 더 쉽게 나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팔을 쓸때 몸도 같이 사용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과 손은 다른 동작을,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실 때 팔과 손을 혼동해서 잘못 표현하지 마시고 이건 손, 이건 팔을 이용해 클럽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면서 몸도 같이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팔의 사용은 스윙의 아크를 넓혀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손목이 아닌 팔을 몸과 함께 이용하면서 스윙을 하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팔과 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